네. 자, 요거 봅시다. 내가 마스크를 안쓴 이유는 알지? 어. 허관이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알겠어요? 아 처음 <웃음> 시작할 때 말을 크 썼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좀 벗었어? 음. 아... 혼자 좀 웃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없어서. 부술 얘이 없네. 자, 여기 36번은요, 주신문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ABC만 적어놨어요. ABC.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려고. 자, 우선 36번 질문에서 일상생활에서 보자. <목소리> 일상생활에서 과정이 끊임없이, 자, 커뮤니 컨텐츠는 접촉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접촉한다. 뭐할때 그러냐면, 자, 목적이에요. 어한 과정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모와반대또 다른 과정의 목적 또 다른 과정의 목적과 어떻게 될 때? 반대될 때 반대될 때 오, 뭔가 뭔 일이 일어나나 봐요. 선생님? 자, 이제 예가 하나 나왔으니까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놓은 내용이야. 그래서 자, 음 매일매일 모든 근무일에 나와 하는데 매일매일 뭐출근할거 아니에요? 이럴 때 수백만 명의 개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에 오르죠, 탑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하기 위해서냐면 봐요. 이거 시작하기 위해서요. 어떤 과정? 어떤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야. 근데 뭐로 알려진 A라고 알려진 과정. 어? 이건 뭐지? 아, 이쪽 뭐 끝나고 없구나. 이렇게 어디 하는 거예요? 출근입니다. 출근. 출근. 출근하는 것과 같은 출근하는 것으로서 알려진 노 레지의 지아닌데 이거, 여기는 전부 다 주격관계림사 플러스비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음. 위치 이제. 알겠지? 그래서 비너온 일하로뭐으로서 알려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C가 이어집니다. C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자, C에 봐봐. C, 여 C 가지고 있죠? C, C 내용 봐봐요. f o 이 m 수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목적은, 이 과정의 중요한 목적은, 뭐나왔 한다고요? 이 과정의 중요한 목적은, 나왔네. 아, 좀 아까 뭐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시작한다고 했잖아. 알겠니? 출근이라고 알려진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this process는 뭘 받아왔다 이 과정을 받아왔다. 다시 말하면 이 출근으로서 알려진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음 이거의 목적은 뭐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목적 이 과정의 목적, 업젝티가 원래 나왔어. 목적은 뭐 하는 거냐? 자, 영어로 나와있네요. 뭐라고? To arrive at work라고 나와있어요. To arrive at work. 이거 뭐니? 직장에 도착하는 건데, 여기 지금 적절한 시간에 라고 나왔어. 적당한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만일, individual, 어, 개인이, 개인이, 뭐 한다면, 대리하라고 느낀다면, 이러고 났어. 대리하라고 느낀다면. 이거는 말로 할게요. 어, 이러한, 주요한 목적이, 또는 첫 번째 목적이, 어떻게 되면 이루어지지 만약에 안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조건이야, 이거요 어떻게 할까요? 과속 운전하겠죠. 그때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에너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에너 프리미엄 하면 소중 아이에요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목적들은 전부 다어 사이드, 사이드로 떨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가장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AB 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잘 보세요. C로 C로 왔잖아요. 요게 다시 A로 올라갑니다. A로 올라가 봐요. A에 보면 디스 인디비디얼이라고 바로 나와 있을 거예요. 기시 있는 곳에 독해형 문제 에 있다. 이 e 개인은, 단수로 받은 이 개인은, 누구를 받은 거예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인을 받겠지. 일단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느껴. 이 사람 문제 속도가 중요해진다고 했지? 이대인을 음. A로 받았다고 하셨니다자 아, 그럼 A가 내용을 이어갔는데 봐봐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어 충돌한다고 하셨죠. 중요한 충돌, 또다남 어떤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나왔어요? municipalities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뭐 나왔어요? 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써 발전시켰는데 Intended 니까 몸하기 위해서 그이두데야투 인슈어니까 보장하기 위해서 뭐 워치 못하니까 업적 성취 뭐의 업적이야? 주요한 목적 뭐와 관련된? 그치 안전여행과 관련된 자 여기 나옵니다. 시자지단제에서는 뭐를? 어, 안전 여행과 관련된. 안전한 여행.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도광들이 막 나오잖아. 여행과 관련된 상황들을. 그님 여기, 음, 여행과 관련된 그런 주요 목적, 이런 성취를 갖다가 보정하기 위해서 의도된 일련의 과정을 발전시킨단 말이요 이루기 위한 방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 그죠? 마지막은 이제 비로 가요. 비는 어떻게 안 하느니? 비로. 비 어떻게 해서 넘어가냐면, 요거. 안전의 예고하관데 목적을 위한 어떤 방안을 이제 시작치에서 만들겠지요? 어차자체 단체에서. 내가 37번 건너 쓸수있 갑자기. 어, 재밌네, 혼자. 음, 미쳤나봐. 자, 보자. 비비는 뭐가 나왔냐님 스피드 리미, 아. 스피드 리미스는 이거? 속도제야. 이거와 관련된 게 나나. 안전과 관련된 시자치단체 였던 방안이요 어, 속도제한속도제한도나그 다음에 또 뭐라는 얘기아스탑사인인데신호등 나왔어요. 신호등 와, 그래 너신호등빨간불일때 거면 안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차선 이런 거. 아 이런 거. 요만 나와도 이거라는 거알수 있지. 구체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자퀵 그렇지. 기억 안 해도 되죠? 이런 게 모두 합쳐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 플러스트니까 좌절시킨다는 얘기야. 시간의식적인 이런 여행자들을 그치? 음, 딱지 끊고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 37번 넘어왔게요. 37번 파피루스 얘기가 나옵니다. 파피루스, 알아? 파피루스는 뭐냐? 최초의 이제그 최초의 형태, 뭐의 종이 형태였다. 파피루스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런 필요성의 도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어떤 글 쓰는 사람들에게 수생기 동안 했더니 자, 여기에서 이어질 게 뭘까? A, B, C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B에 보면, 거시 나왔어요. 어, 부인이? 아, 그러나, 이건 거였어요 뭐가 냐면 양피지 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양피지가 나왔어요. 양피지. 양피지 사용해갖고, 가로 쳐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자, 보인다. 언텐드 레드라고 나왔어. 언텐드를 무두지하지않는 이런 뜻입니다. 마리오트. 무두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두질하지 않았다. 이 얘기 보면, 가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로로로 로, 로, 로. R A W 0 날것이야 날날 날것. 어? 원료란 말이0 0 0 0 0 0 0 0 0 0 0 0 원료 0 0 0 0 0 0 0 0 0 0드0드0 0 0 0 했습니다 양피지에 이게 사용해진 거예요 이게 결국 어0 0일 세기에 일어났는데요 이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에0 0에0 0 0 0 0 0 0 0 0 0 역사의 전환점이 이렇게 나왔다. 흔니 네. 전환점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을 좀 잠깐 보면요. 레더 나오죠?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가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 <웃음> 어, 야쿠시 날개가 나왔습니다. 가죽이 이제 점점점 흔한 글쓴는 그 하나의 표현이 되었다. 는렇입니다 가죽이 흔한 글쓰기, 뭐예요 이게, 뭐, 표면, 즉, 재료가 되었다는 얘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아, 파피루스가 뭐함에 따라서, 이거 뭐야. 이게 재되었다는 얘기는 요거와 맞물려서 뭡니까? 파피루스는, 수는 어떻게 됐다? 희귀해졌어. 희귀해지면서, 점점 희귀해지면서, 레더, 가죽이 원한 글쓰기 하나의 재료, 표면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제 B가 이어진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얘들아. 2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번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자 처음에 첫 줄에 첫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수많은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더 파피루스의 부족이 여기도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파피루스의 뭐가? 고관? 부족이에요 부족 이 파피루스의 부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이 결과가 나와요 결과 레드가 나왔으니다 결과에게. 뭐, 나이각을 따라서 나이는 파피루스 갈 때, 어, 정확히 얘기하면 파피루스 갈때 부족입니다. 뭐, 이거 가좀고 글쓰기에 못 쓰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집트인들이 수출을 제한하게 됐어요. 어? 얘들아, 봐봐. 이집트인들의 뭐, 수출 제한으로 이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아, 수출 제한. 어? 파피루스가 부족한데, 파피루스 갈 때가 부족한데, 이거 다른 나라까지, 어, 어,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온 두 번째 분야. 아까 내가 저처럼 읽으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 Just d i d like the game. 이렇게 나온 거. 그건 그럴듯해. 뭐가 이런 설명이 뭐가 일련의 공격. 이집트에 대한 공격이에요. 어? 이 세기. 이 세기에, 어, 이집트에 대한 공격. 철저하게 뭐 했다고 나왔어요? 어, 그들의 능력을 낮췄다. 여기 지금 내가 아까 쓰려고 그랬던 게 l o w e r d 이렇게 나왔었죠? l o w e r d 뭘, 뭘낮춘대요 능력을 낮춰. 능력을. 근데 목적이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이웃 지역에 갈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웃 나라에 갈대 공급. 갈대 공급. 이게 목적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거 하기 위한 이웃 나라에 갈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따 떨어뜨렸다 낮췄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거를 시에서 받고 있다는 요 이거를 시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낮춘 거를 시에서 어떻게 받고 있냐면. 한 지역, 즉, 이러한 공급문제, 공급문제라고 표현했어요, 이스 i s 자, 아, 얘들 음. Supply 나와 있고, Problem 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러한 공급문제, 공급문제. 자, 이유인 거 맞나요? 이런 공급문제에 의해서, 어, 어, 영향을 받은 한 지역이 바로 어디였어요? 파가 멈, 이렇게 나왔잖아. 됐지? 요거하고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어, b 에서 A로 넘어갔다가 바로 C로 넘어오는 거야, C로. 이게 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시를 내려왔다. 뭐, 이거면 딱 끝난거죠. 어, 그죠 어, 필요한 거다 잡아냈는데. 그랬더니 3 6 37원 이걸로 정리하고 댓글 달아라. 강의 끝까지 완강한 사람들은 댓글 꼭 달세요.